중요한 게, 자, 대명사의 형태를 보면서 선행사 여부, 선행사 사물인지 사람인지 먼저 구분해야 되고요 선행사, 선행사가 사람 자, 선행사가 사물인데 힘이나 희나 희지로 받을 수 없지? 그죠? 선행사가 사물인데, 어, 뭐, 어, 여성이나 남성으로 받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트로 받는다. 에이로 받는다. 물론 이틀로 가두면 삼아단수 중성 대이로 가두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는데 그건 따져봐야 되고 두번째 확인해야 될게 격이에요 격 격은 뭐가 있니? 이거 확인해야 돼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거뭘 보고 판단한다? 문장에 뭐빠진걸 그렇지 모르겠네. 이거 보고 판단한다 근데 주격이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히 이렇게 주어로 나왔을 거 아니야 쉬 이런 식으로 목적격이면 헐 뭐수유 교육 때 똑같긴 한데 어, 힘 이런 식으로 못 적게 교육 때수격 교육 때 퀴즈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 아니야? 그죠? 요 응. 이걸로 구현할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반드시 풀었으면 여기서 영상 나온다는 거두 가지만 확실하게 해놓은요 만들 때 보자고요 여기 어 내리도 불구하고 키라이스트플레이되이 있으니까 내가 요렇게 체크할게 네모를 치게요 네모가 받는 부분이 어디니 여기 있잖아 더보기잖아요 키로 받았으니까 얘가 선행사인데 선행사가 사랑이란 얘기예요 다 결정되잖아 선행사가 사랑 결정됐다 신인 여기서 모르시오 니주얼수였어요 주격방위 냉사 쓰라는 얘기야 멋시게또 보잖아 선행사 결정됐고 그 다음에 얘가 주격이라는 얘기는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는 거야? 뭐가 우...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해야죠. 그치? 저거 예상했으면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요. 선행사는 반드시, 아, 관계대명사자는 반드시 선행사 뒤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 대신에 못 쓰면 돼요. 꼭 쓰면 돼요. 나머지 써주면 돼요. 그치? 어렵지 않은데. 자, 다시. her name 할 때, you her. 배경사잖아요. 이거의 선행사는 거리다. 선행사,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람이다. 얘가 선행사다. her.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격이다. 얘 소유격이니까 뭐 들어가겠니? 뒤에 명사 나와 있잖아요. 우주 써주면 되겠다. 선행사 뒤에 단어를 쓰니까 이어서 쓰면 되지 않느냐. 이어서 써볼까요? 이렇게 I know A girl 그 다음에 뭐 들어간다고요? 우주 우주 네 명사 딸려나와야 돼. 그리고 나머지 써주면 돼. 일로 주디 그래서 나는 한 소녀를 아는데 자그 소녀의 이름은 주디아 알았지. 알겠죠? 어, 이름이 주디아 그 이거 꺼주면 뭐 되잖아요 자,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자힘 어때? 삼위치나는 남성 자 그런데 요거에 선행사는 더보기다 얘 무슨격? 목적격 얘가 음. 목적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적격 관계된 성는얘기야요선행사 사람 아니고 아 사물 아니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꿈이 나와주면 됩니다. 요걸 바꿔주면 성에사 뒤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왜 집어넣니? 자 여기 대로 DC 더보이 써주고 그 뒤에다가 넣어주면 뭐 돼요. 이제 관계의사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자, 뭐가 들어간다고? 꿈, 됐지? 그리고 나머지 써주면 되니까 I wait, wait. I meant, 그럼 나머지 in the yesterday 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거잖아 이거. 맞아? 네. 그래서, 응, 관계되면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아니, 물론 이게 목적격이니까. 됐어도 상관없고. 어, 후라고 써도 돼요. 꿈에. 꿈에. 어, 후라고 써도 돼요. 어디에? 후라고 써도 돼요. 트레이드가 아니지. 전치사만 안 붙어있으면. 여기 만약에 전치사 위드홈 이렇게 나왔어. 그때는 위드 후라고 쓰면 안 되죠. 어? 음. 때는? 그것만 주의하면 될것 같고 여기도 한번내번 쳐볼게요 어? 여기 뭐야? 두개 이렇게 나왔어? 여기는 어그 책들은 그의 것이야 여기 있네? 러면서 선행사 이번에 얘가 선행사 내네 얘 선행사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지? 어, 사물이야 선행사 사물이야 얘는 주어로쓰였으니까 주격이야 선행사가 사물이라면서. 그러면 휘치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죠. 더블, 더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선행사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 휘치.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범위가 이제, 어, 휘치, 아, 언더 데스크. 그리고 여기까지 묶어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오면 돼요. 아키 이런 식으로 써. 됐죠?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그 책들이 바로 그의 책들입니다. 래서 키즈나 소유대명사야. 자, 이거 다시 한번 바어볼 건데. 자, 우선 구석 여기서 이치가 대명사 소유격이다. 선행사 여기 있다. 선행사 사람이 사모냐? 사물이다, 그죠? 선행사가 4물이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격이냐면 수육격이라고 합니다. 이 수육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자, 뒤에 명사 붙었어. 후주가 들어가줘야 된다. 맞니 요거 바꿔주면, 자, 선행사 뒤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봐라. 뭘 봐라. 책을 봐라. 어? 책을 봐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수육격 관계대명사 후주가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푸지 플러스 원하다 뭐 그랬어요. 명사한다 했으니까 커버까지 집어넣을게요. 푸지 커버 이즈 아이 레드.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푸지가 빨간색인 그런 규칙을 그 봐라. 여기서부터가 관계대명사절이다. 얘가 주어로 쓰인 거야. 이 명사. 그렇지?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저기 나와 있는 요 this cover is red. 이걸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음.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거든요 저거 어, 커버, 어부, 이트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이즈, 레드 이렇게 되면 요 문장과 요 문장을 합쳐주면 어떻게 되냐면 어, 루게더부 여기까지는 그대로 써주고 저 문제는 우리 아까 각, 각 계속 요걸 했잖아요 이 이틀, 이트 짜리에 휘치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휘치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더 커버 오브 피치 그리고 나머지 이즈 레드 써 주고 그쵸? 다 아, 됐나요? 맞네 이렇게 쓸만가뭐 90플러스 네. 명사도 되지만 더 명사 오브이치도 된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거. 실격받이 되면서 두 가지. 너희 학교에서는 지금 하나만 그렇게 좋지. 그치? 거음, 어, 영사, 어구이치도 있어. 자, 잊어버려. 잊어버려. 언급 안 했으면 잊어버려. 응. 이거만 기억해. 이거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거를 지금 잡을 건데 요것도 살짝 분석하고 들어가 보면 이것은 책이야. 근데 자, 이거죠. 이거. 이거. 이게 거이 바로 책을 아,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받으려면 얘가 선행사고, 얘가 선행사고 사물이자란 말이야. 얘가 선행사고 사물이고. 그 다음에 이 티는 지금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지? 네. 목적을 쓸수있까 목적격이고. 그러면 사물이니까 당연히 뭐냐고 또? 위치가 되겠지? 그러면 한 문장으로 바꾸면 선행사 뒤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this is the book 글씨가 작아지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 자리에 이제 뭐가 나간다고? 위치가 나와주면서 나머지 써 주면 돼. 쉬, 네이, 이틀은 나왔으니까 나머지 춤이 그다음에 여스데이까지 해석 하나 봐봐. 해석 되나 봐봐. 자 이것은 책이야. 어떤 책이야? 이런 책이야. 그녀가 줬던 책이야. 나에게 줬던 책이 어제 줬던 책이야. 그렇지? 나에게 줬던 책. 이트. 여기 이트가 나왔어. 이게 바로 목적적 관계라고 생각해. 수격도 있고 주격도 있고 뭐어 뭐. 어, 뭐. 주경 목적도 소유다 나왔어요 지금. 아우.